솔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출발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뭔가 좀 혼자 간다는 거에 대한 익숙치가 안아서 굉장히 조금 두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조금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솔캠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러 가, 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마음은 좀 진정을 시키고 오늘은 청도 강변의 노지로 갈 계획이고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그냥 기억나는 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오늘은 13일 의 금요일입니다 13일 의 금요일 오후 4시고요 한 30분 40분 정도만 가는데 중간에 파워뱅크를 빌려서 갈 예정입니다 용량이 큰게 필요가 없어 가지고 호영님 쓰시는 파워뱅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하나 빌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파워뱅크 빌렸습니다. 요거 오늘 저는 지금 맥북에 충전하면서 지금 오늘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못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현장이래. 노지 가서 피칭 해놓고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기장판하고 이런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충전 용도로만 이렇게 앞서 볼게요. 대강의 정리는 끝났는데요 일단 마무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쪽에 정리를 아직 못했고 침대 펴고 가구만 이렇게 한옥 난로 하고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잔 마셔 볼게요 사목날로 엠스토브는 설치를 완료 를 했고요 지금 바람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단지 이제 비가 내리고 난 뒤라 그런지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안개로 자욱합니다 카메라에는 잘안 당길 수도 있는데 전설의 고향 느낌 으로 이렇게 약간 낮은 안개들이 쫙 깔려 있는 특수효과 같은 그런 지금 사실 7시도 안 됐고요 6시 40분인데 이런 날씨에 밖에 나와 있는 게 저도 처음입니다 긴장도 되고 혼자 있으니까 조금 뭔가 많이 어색한데 이따가 정리정돈 다 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이제 7시 24분입니다 1차적으로 세팅을 마쳤고요 볼수 있는 뷰 쪽에 화목난로를 설치를 했고요 장작 넣었고요 난로는 일단 자리가 이쪽 밖에 없네요 참 귀엽죠? 이거 잔으로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술은 이과두주 가지고 왔습니다 이과두주 작은 거한 병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한병 혼자 먹으면 훅 가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빌려온 파워뱅크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충전을 좀 해볼게요 등유 날로 갖고 왔는데 자바라를 안 들어갔네요 일단 통은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통 들고 왔는데 뭐 20리터 사가지고 이럴 때는 최대한 등유를 등유 날로를 좀 높은데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옴니가 구멍이 작아가지고 이런 점은 좀 불편합니다. 뭐 기름 거의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오히려 자바라는 더 많이 흘렸는데 난로는 잘때 고민해보고 키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춥지가 않아가지고 큰 장작을 놔두고 부지깽이이부지깽이 숫들을 부지깽이 위에 올려서 불을 붙여, 붙여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올려서 다시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금방 불이 잘 붙네요 지금 도착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픕니다 불만 보고 있어도 뭔가 하고 싶은 걸다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쥐짬뽕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대로 끓여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된것 같아요 불이 이렇게 잘안 안 붙을 때는 제 바지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부스팅이 됩니다 만드신 분이 참잘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또 불이 붙네요 불 모양이 이쁘죠? 아니요, 아니요, 대면 넣고 끓여볼게요. 이 플레이트 버너가 좋긴 한데 불 조절이 빨리빨리 빨리 안 돼서 그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넘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불을 확 빨리 줄여야 되는데 빨리 줄지 않고 줄지 않고 조금 천천히 줄어 요 밸브를 잠궈도 그관 안에 있는 그 가스들이 탈동안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넘친 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지금 밑에 구멍이 막혀 있죠. 그렇게 되면 에어 커튼이 지금 닫힌 상태라서 여기 지금 불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고 에어가 들어가게 열어주면 말말말말 보이시죠? 다시 닫으면 지금 화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렇게 까만색이 자꾸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나로 쓰시면. 이제 9시 30분이 다 돼갑니다 오늘 하루는 좀 특별했던 바로 같아요 저한테는 오늘 연차 쓰고 울산도 갔다 오고 이제 캠핑투게더 님도 얼굴도 뵙고 오고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또 노지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캠핑을 즐기고 있다 보니 음, 느끼는 점이 많은 시간입니다 캠핑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캠핑이 참 좋은 이유들을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게 되면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권태기 캠핑 권태기도 한번 왔었고 오늘 이렇게 솔캠을 나와 보니까 조금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 자체에 인생이 녹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캠핑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이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캠핑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나가기 전에가 가장 설레고 반대로 또 준비하는 게 힘들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뭔가를 시작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캠핑 영상에 무슨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캠핑은 확실히 여러 사람이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게 캠핑인 것 같고요. 이렇게 혼자 또 나와보니까 느끼는 점이 자아성찰을 할수 있는 시간도 되고 사색하면서 이렇게 불멍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을 또좀 비워낼 수 있는 것 같고 이 캠핑 처음이랑 끝까지의 과정 자체는 인생의 축소판으로 느껴지는데 참 요런 그 축소판 안에 이렇게 캠핑하면서 가장 좋은 지금 같은 시간이 가장 인생의 황금기 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캠핑의 가장 좋은 순간이고요 캠핑 유튜브 라는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거는 참 뭐든지 쉬운 일이 없다 남들이 하는 건다 쉬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쉬는 것 뿐만 아니라 찍고 나중에 또 돌아가서 편집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 힘듦을 견뎌내고 이 캠핑 유튜버라는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우울증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이런 캠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울감에서 좀 극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는 표현을 못 하는데 이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캠핑 좋아하시고 캠핑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이제 캠핑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다 착하신 분들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캠핑 유튜버지만 이런 진지한 얘기도 가끔씩은 이렇게 영상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불먹 조금 더 하고 제가 나와서 많이 먹, 먹지를 않거든요 혼자서는 잘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 먹는 거를 기대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이런 소소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런 놈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보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불멍 좀더 하고 10시 넘으면 1 1시좀 영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참고로 호호 형님이 이 자리를 또 메꿔주실 겁니다 어색한 이 분위기를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않게 잘됐습니다 텐트가 안막이다 보니까 시계를 보지 않으면 몇 시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이제 어르신 두 분이 산책하는 거 인기차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어났더니 어제 그래도 먹긴 먹었다고 배가 아프거든요 이제 화장실을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길끝 어딘가에 있을 화장실을 향해 갑니다 방금 화장실 갔다 왔고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고 올라가서 2분 정도 걸으니까 여기 주차장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 있을 때 텐트 가이라인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는 캠핑문 캠핑문 동망치거든요 이번에 하나 주문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갔다 오면 이제 손목이 일주일 동안 내내 아프다 그래서 똥망치로 하나 사봤습니다 연통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쁘게 잘탄것 같습니다 어제 열기가 좀 올라가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괜찮게 잘 버티줬네요 오늘까지, 내일까지 제가 보고 가게 될제 풍경입니다. 꽤나 운치있고 좋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흐려서 날씨가 좀 추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비 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 눈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8시 40분 정도 됐는데 아직 여긴 조용하니까 전 아침을 잘안 먹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좀 잤다가 일어나서 뭘좀해 먹던지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낮잠을 좀 자고 일어났는데요 아우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리고 이제 비가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살짝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마도 우중 캠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화목난로에 불을 다시 피워서 이 안을 좀 따뜻하게 다시 데펴야 될것 같아요. 화목난로를 피우고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고베아터치 써보겠습니다. <놀람> 이정도 붙었는데요 닫아서 불길을 키워 보겠습니다 불길을 키울 때 이제 밑에 제 바지를 살짝 열어주면 은 공기가 확 들어가면서 착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방 붙었습니다 코베아토치도 오랜만에 썼더니 이것도 참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 2년 3년 전에 사서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동간이면 동간 그래서 이것도 액출이 지원이 되는 거라서 화력이 꽤 셉니다 실용적인 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크기부터 차이가 좀 나긴 하죠 화력은 조금 더 좋습니다만 크게 뭐 쓰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노지 나오면 잘씻지 않거든요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긴 한데 앞으로는 좀더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오, 이렇게 이거 밖에 없어요 감자 수제비를 여기 난로에다가 구워서 익는 거예요. 난로에다가 오늘 대표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비는 세컨드 스텝에 빅시에라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별거 없죠? 스프랑 건더기 둘러 물에 안 불려도 되나 르겠네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빼고 이따가 이거 리뷰를 찍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이 엠스토브1은 지금 오늘 이렇게 쓰고 철수를 할, 할 예정이고 오후에 엠스토브2 연통이 오늘 혹시나 배달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오늘 엠스토브2를 시즈닝하고 리뷰도 같이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화목날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붙은 것 같으니까 같... 어, 어, 어, 어, 어. 윗부분 그을린 부분은 열이 좀 많이 나고 나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어제 요 베르네 노틸러스라는 노틸러스 매트콧이라는 야전침대에 제가 어제 처음 하룻밤을 잡았습니다 펼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간편하게 돼 있어요 무게는 좀 나가지만 패킹이 이렇게 길게 되는 형태라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벨은 테이블하고 요거하고 같이 수납을 하면 포개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특이하게 자축 매트가 위에 이렇게 또 개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축 매트에 바람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고요 자축 매트가 이게 통이 아니라 가운데 분리돼 있어요 두개예요두 개라서 양쪽에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한 개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를 평상시에 그냥 매트로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피크닉 갔을때나 이럴때 따로 이거를 들고 가서 방석처럼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트레일버디라고 요거는 이제 제로그램에서 나오는 거 매트 하나 깔아줬고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단을 이제 냉기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러그 하나 깔고 이제 침낭 안에서 잤습니다 침낭 안에서는 새벽에도 그렇게 춥진 않았고요 집에서 자는 거랑 별반 다를 없는 느낌으로 안경을 안 끼고 있었네요 침낭은 홀리데이의 5세대 침낭이고요 오토캠핑용 에서 가장 좀 적합한 정도의 가성비를 가진 제품이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틸러스매트 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경량은 좀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리 꽂고 뭐 이렇게 체결하고 이런게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무게는 나가지만 편한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남들이 많이 쓰는 제품보다 도전적인 제품들 이런걸 한번 써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서 써봤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질이 단단한 좋은 재질로 만든 것 같아요 차후에 이제 한몇번더 써보고 상세하게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와중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잘 저어 주랍니다 잘 저어 주겠습니다. 아, 지금 열기가 상당해서 이렇게 손을 갖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휘저어 주기가 좀 힘드네요. 좀더긴 걸로 억자로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해야 습니다 골고골 끌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여기가 열기가 여기까지 옵니다 김치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와 역시 스프의 맛은 이길 자가 없네요 수제비도 쫀득쫀득하게 잘, 아주 잘 익었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서 닫아놨었는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밖에 풍경을 보면서 먹어야지 보슬비가 슬슬 내리고 있습니다 불들을 잘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제 여기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커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까만 부분 없으라고 없어지라고. 이걸 닫으면은 불이 또 이렇게 일렁 일렁 거리는 불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뒤편에는 지금 열어놔가지고 뒤에 닫아볼까요? 모든 습기구를 다 닫으면 불이 요런 식으로 천천히 탑니다 여기서 커튼을 열어주면은 다시 이렇게 활활 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목난로 요런 재미로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또다르니까요 어떤 화목난로든 간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재미가 있는 화목난로를 구입을 해서 한번씩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 3분 전이네요 영상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쏠캠 나와 보니까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약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조금 힘든 그런 감정이었고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솔캠을 종종 나갈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좀 좋은 기분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웃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캠핑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 이렇게 영상에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고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씨나그 저희 어제 죽을 뻔 했어요 연통 주변으로 이건 지금 탄거 보이시죠? 뚜껑 반대편입니다 <웃음> 그리고 어제 방송 할 때도 그때도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캐치를 못하고 이게 연통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앞에 가이라인을 하나 뺐었거든요? 테이블 놓는다고? 그랬더니 이게 뒤로 붙으면서 지금 이 부분이 탔습니다 가지고 <웃음> 텐트 안 태워먹은 게 다행이죠. 아마 열기가 그대로 전달돼서 이게 찢어진 것 같아요. 아무 위험했습니다. 어, 하목난로야 자기 전에 이제 다 끄고 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진행은 안 됐는데, 아이 어, 두미난로는 오랜만에 제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위험할 뻔 했네요. 봐요. 힘 소사라 힘 <웃음> 힘이 안 들어간다 손에. <웃음>